예 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그 이념을 계승한 4.19 혁명의 60주년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그 민주적 방식과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신념이 그 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서 경제위기 등 국가적 어려움을 성숙한 민주적 의식으로 함께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극복해보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과 시급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 후보로서 가장 많이 들었던 국민의 요구가 국회가 일좀 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후보들도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이콧과 파행을 반복하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국회 회의장에서 치열하게 앉아서 토론하는 것 그리고 몸싸움을 하는 동물국회가 아니라 정당한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한마디로 일하는 국회가 바로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돼서는 안 되는 시급한 법안들을 치열하게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 5 0 0 0 건에 달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하루속히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자 총선 때 미래통합당 역시 찬성했던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선거 후에 바뀌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20대 국회 때이 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21대 국회 역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법성과라는 측면에선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국회혁신특위를 통해 만들었고 그중 일부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야당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